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자, 이번에 가르쳐드릴 트릭은 바로, 어, 스냅체인지라는 그, 마술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이스 클럽이죠? 자, 보세요 3, 2, 1. 이런 식으로, 카드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지만, 네, 이런 마술이었고요 자, 이걸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체인지를 하려면 두 장이 필요한데, 이두 장을 가지고 하려면, 이제 여러분 더블리프트 하셔도 되지만, 그냥 주머니에서 이렇게 지갑이나 이런 데두 장을 두었다가 꺼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그립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숫자랑 모양. 포커스가 맞는데, 자, 숫자랑 모양이 있죠. 여기 숫자랑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중지 를 올려놔 주시고요. 그 뒤에 바로 엄지를 이렇게 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검지가 오는데요 정석대로라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팁은 검지 살짝 떼세요 살짝 떼시고 여러분들 이거 알죠 이거를 그대로 카드에다가 하게 된다면 카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검지를 떼라고 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손이 장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아, 아니 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걸쳐요 애매하게 이렇게 막 걸친다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검지 살짝 떼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팁이 있습니다 마지막 팁이 뭐냐면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잡는 거죠 제가 항상 이제 스무치인지를 이렇게 안 하고요 스무치인지를 이렇게 사선으로 잡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카드가 걸리질 않아요 걸릴 일이 없고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드립을 사선으로 잡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그다음에 정보에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로 옆이나 약간 비스듬히 이런 상태에서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카드 뒤에 남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상대에게만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한 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바리에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봅니다 어,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